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분은 영상 파일이 깨져서 왔습니다. 하지만 보는 정성 있기에 추첨을 포함했고요. 자 그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총 10분을 뽑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놨고요. 10명 중에 3명은 지방에서 타는 라이더들 중에 뽑겠습니다. 3명 추첨해보겠습니다. 8번 문태현, 6번 박수민, 3번 권민준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타는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7명을 뽑겠습니다. 7명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 강신우, 태현, 홍다훈, 성민준, 조성열, 윤재희 7명 당첨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첨은 끝이 났고요. 당첨자 10명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당, 당첨 명단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다치지 말고 재밌게 스쿠터 타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트림 라이프 TV도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3천명때도 이벤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유바